우리 유해 얘기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 일단 어 라이브가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영상을 네. 녹화하겠습니다 녹방이에요 녹방. 자, 9시에 아무튼 대충 떨어졌어요 미국에 네. 그래 갖고 이제 막 호텔에서 헤매하고 자초지중 해서 막 바로 가니까 이제 한 유해에 12시쯤 가갖고 그렇죠. 이제 시작을 했죠? 저녁 1 2시 그렇죠 저녁 12시에 무저녁작2시 무대를 먼저 시작을 했죠 무대를 시작했 그러니까 무대를 시작을 해서 한 이제 녹화 네. 거냐면 그문 네, 네. 문 이제 어디까지 시작했죠? 면대를 시작했죠? 무대를 시작죠문 열고 시가기죠까지이시 새벽 한무시 반? 시 이제 예, 네, 네, 네, 그거 테이크를 진짜 많이 찍긴 했어. 한한한 10개 빠진 거 있어요. 새벽 3시 반까지 그걸 찍은 거예요. 아니, 야, 더 괜찮은 테이크들도 그, 있었는데 막그 카메라 감독님 발 나오고 조감독님 어. 발 걸리고 어, 맞아. 뭐가 아무튼 한 사실, 사실 솔직히 뭐 끝내려면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환경이 이랬는데 한 저희 성격상 지 우리 성격상 그런 게 와이면 유해까지 왔는데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거기에 각국 내빈분들이 앉아 계시고 저희가 라이브로 이제 그분들 사,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이제 하는 네. 거였는데 근데 사실 그랬으면 나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입도가 너무 좁아서 우리만 지나가면복 독차는 거기 누가 앉아 있었으면 뭐할 수는 있었겠냐 사실 그렇고 환경 응. 라이브를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맞아 그래서 야. 아마 사고가날 가능성이 아. 되 높아서 누명 아. 엄청많아니안 되는 게 많더라고 공연장 어. 그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좀 약간 뭐 전파도 방통하고 그, 그 본의장에서 이제 물 마시면 안 되잖아 맞아 물도 마시면 아. 안되요 안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시 반까지 찍고 이제 돌아와서 아마 6시 반에 다시 일어났나요? 그렇죠. 6시 반에 다시 일어났어요. 한 2시, 2시간인가 3시간 맞아. 자고. 그다음에 다시 해매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이제 한 9시 10시까지 유앤에 가서 그 뒤를 찍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야약 10시, 약 10시인가? 1시, 2시. 저 3시 반, 2시. 한시, 2시 네.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도합해 보면은 이제 얼마나 힘들었지? 거의 열네 시간, 1 5 시간 이제 유행 이제 그런 퍼포먼스 녹화를 한거아요제 힘들었죠. 거는 저는 이제 그 시차적인 예안돼 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끝나고 돌아서 네. 씻고 거의 한한두 시간 네. 그냥 눈 뜨고 있다가 다시 해면 받았던. 그렇지. 그리고 그 저녁에 우리 뭐야 연설 미팅 했었잖아요. 어. 아 그거 이제 데뷔. 어, 나랑 나랑 맞지? 정국이 앉았는데, 그렇지? 아니, 졸지않았어니 진짜, 아니, 진짜 난, 죽을 난, 뻔했어. 난한 10분 잤나? 졸려가지고 우설 시뮬레이션을 한죠 그때 대본 리딩을 한 아, 저희 그때 저희... 아, 그때 진짜 거의 이러면서 했 아, 그때 나도 자다가 와서 거의 아, 그 아, 그 스턴걸려가지고 그때 아. 이렇게. 아. 리딩을 이제 계속해서 다섯 번, 여섯번 했나, 우리? 응. 응. 아니, 아니요, 그때 우리가 아마 그 연설 총 시간 세보니까한 6분 30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6분 30초를 1시간 반 동안 했었어요, 우리가. 아, 응. 한 일곱 정도 했잖아. 응. 예, 그래서 그때 진짜 거의 약간 멘트 어, 수정하고 뭐 하고 뭘 어, 뭐, 장난했어요. 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진영이 다음날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고 다음날 6 시에 기상했죠. 6 시에 기상해가지고 아니에요. 4시에4시에 4시에, 4시에. 4시에 기상했는데 죄송합니다. 네시 기상입니다. 그런데 진영,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를 했지만 3 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 또 연습한 거예요. 아이 정도 또 거. 미리 연습을 또 했어요. 자 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웃음> 갑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과외 과외불금, 불급왜 과외 불이죠 방금 얘기하셨죠. 다음 이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 맞아, 여기서 맞아, 대놓을할수 수 있었던 거야. 거기서이어가있고 그래 그그그내가거창그 상황에 내가 뭐봐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게 안 보고 갔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그 부분만큼은 약간 어쨌든 안 보고 이제 아, 안보예 네. 대변하는 거였기 때문에 음. 우리 이제 미래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팬분들한테 듣고. 받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딱 카메라를 보고 딱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딱 그래요. 음. 자, 사진을 보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자, 온라인 공간에서 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다. 길을 이런 게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마지막 한줄 하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냥 무선줄이었어요 정확히. 네가 하려고 했지.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 이걸 하려는데 별거 그냥, 그냥 네. 별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냥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인 거예 <웃음> <웃음> <웃음> 긴장해서 한번 넘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랬다.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도 아니야 한번더 넘겼는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허허 이렇게 웃은 거예요 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초 동안 제가 이제 대본을 연습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했어요 주마등 1초만에 <웃음> 더 건강하게 <웃음> <웃음> 그리고 땀이 뒷목에 야그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어. 떨려 <웃음> <야, 정>, 정적 <웃음> 그 3,4초가 어. 한2 0년전지켜어 아니 네. 나는 그 아니 나, 나 형부터 얘기해 주그 미팅할 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미팅했잖아 남준이가 야 얘들아 우리 진짜 이거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음. 아니 틀리면 좀 그러니까 우리 차라 보고하면 돼 우리 틀리지 말고 그냥 보고하고 보고 해도 나쁜 게 아니니까 맞아. 어차피 이렇게는 충하이거 온다. 바로 짐이니까. 예예 죄송합니다. 그거 생각나서 너무 깼어. 너 너가 요쪽 쪽에 있었잖아. 요쪽에 있었던 사람이 나랑 슈가 형이랑 진영이왔나아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까에 미소가. <웃음> 나나 진형 눈 맞췄어. 둘이 풋소리 났을 거라. 뭔가 이렇게 좀 정적이 있다가자 내가 내부터 받는. <목소리>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데 나도, 나도 아무 e n g e I'm not a challenge. I'm not a challenge. 이 m not a challenge. I'm not a c h a l l 가 n g 이 I'm not 까 c h 다 l l e n g 그 I'm 보 o t a challenge. I'm not a c h a l l e 저도 공감해요. 네, 밖에 나와서 사람 보이 네. 심지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막 대통령, 아 그래 그요 대통령, 사무총장, 의장님 뭐 이런 분들이 리고 제가 백지가 님아 그럼 대요아 그때도 아 아이, 근데 거가되 <웃음> 왜 네. 잔수? 왜냐면 너너 너 멘트하고 잘했다. 있는데 그래?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계셨어 난난 어, 난 되게 생각보다 긴장이 난. 아예 들 난... 됐어 되게 좋게 해 주셨어 음. 그 눈치챈지 모르겠지만 저 다리도 엄청 떨었어요 그치. 저 하는데 이게 마, 이게 계속 안 멈추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지, 지민이의 그, 그 죄송합니다가 통역이 됐을지가 되게 궁금한 아, 거 같아요 다긴거 보이잖아 뭐야? Sorry? Sorry? 이렇게 나오셨는데아 웃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되게 궁금하다. 진짜 나황이 아닙니까? 아, 아, 됐어요? 아, 그 그래, 너무 토요, 나 나, 나 나, 나. 나왔어요? 통화 됐대, s 리 r 고 역시 그래. 통화 분들 대단해, 그것까지. 그래. 어, 아무튼 너무 너무 진짜 죄송했고. 아, 아 너무 재밌네, 미소요 왜냐 어떻게 보면 그냥 기회 주셔서 이렇게 온 건데. 대좋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아, 그거를 다 외웠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아닐까 잠깐만요, 아, 그제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그렇지 네. 아, 진짜 방세연 방침... 별것도 아닌데 그 짧은 거를 계속 얘기해 아, 아니, 계속... 네. 저도 그그심정 그 이해해요 네. 네.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네. 네. 와. 와. 지나간, 합시다. 지나간, 마지막 함께 노래합시다 마지막으한 번만 더 하시면 무셔도됩니요 네. 응. 아, 근데 하면서 와 진짜 남지현 진짜 사실 이번 일정을 손, 소화를 손. 하고 뭔가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알지. 야남준이 정말. <웃음> 야, <웃음>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연습해도 연습인데. 나어 인터뷰하면서도 어어 인터뷰하면서 야 저걸 야 저걸 저런식으로 아, 얘하게아나 저희 남준형 없었으면은 이 우리가 뭐 하고 있을지 이제. 아니 이게 참 각자 의분야가 있어요. 이제 맞아, 맞아. 제가 제가 가장 땀날 때는 이제, 이제 프리스타일댄스 시킬 때거든요. 어우 무섭다 와. 이제 바로 이제 제휴 지민이가. 어야 심증직하다 와. 뒤에 이제 땀이 바로 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 뭔가 나 비체스도 되게 잘춰야될것 같잖아요. 참 저희가 밸런스가. 바로 이제 제휴. 뭘부터 엉겨 가는 밸런스가 뭐, 저, 이 팀에 그러니까. 이제 뭐뭐 숨기등일까? 밸런스지, 밸런스. 그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프로 주식 뭐 이러면 그냥 바로 있으면. 이런 거 알아. 뭐밸어스 아, 해. 이지아 오해가 있는데 나 회사에 잘안 싸워. 왜 그래? 내가 이러려고 지 많이 그서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그 이번에 공합시다 내가 이러려고 나를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와전됐는데 책상을 <웃음> <웃음> 뒤집지도 않았어요 <웃음> 제가 <웃음> 이런 모션을 하셨다. 아, 게... 저 이런 모션 하셨왜 아, 이렇게 된 거야? 아, 아니, 아니, 이게 아니, 무섭지 무섭지. 이게 본보야지 그 원해서 그 휴식을 위해 여행을 보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뭐 너희들을 자유를 위해 뭐 아, 에, 그렇게 귀엽다. 자유를 위해 너희 즐겁게 해 주겠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그때 저의 행복은 밥이었어요. 아, <웃음> 아 그렇죠. 밥을 그치, 그치. 에, 근데 이 밥을 먹는데 돈이 또 부족한 거예요. 이 제이 뒤에 맞춰서 썰어라 예, 예. 제작비에 맞춰서 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솔직히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 두 그릇 먹는 것도 이거 왜안 되냐고 나 너무 서운하다고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왜, 근데,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일안 하고 왔잖아 싹을 뒤집어 없는 걸로 바뀐 거야 아니 솔직히 심지어 멘트도 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 그래 밥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였 어느 줄아니진지명 나가기 전에 그래서 아, 내가 이럴려고온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근데 아니, 근데. <웃음>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근데, 나 이러고 가다. 저희 뭐 양념을 치고 뭐고 어. 지지고 우리, 해서 여기 <웃음> 현지 식당 식당을 작을엎어대는 그러니까 거. MSG를 아. 엄청 쳐그래서 아니, 말이 되나?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오라이걸을 카라이즈 때 그때 우리들이 그이이 이, 이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한 상태에서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봤어 아, 네, 레전뭐 네, 불타 끝나자마자 갔던 거같지데 아니 재미를 재미 려 잃어버리고, 뭐. 맞아 맞아. 뭐은 먼저 한것 같잖아요. 점 잃어버리고. 맞네. 아 근데 네. 그, 지금 아, 여권 지금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네, 지력욕권아절 없어요. 제여권은 제게 아닙니다. 어. 지금 여권이요 지금 어. 여권뭐 어. 이어권 말하는 건가? 아. 오 언제 들고 이거 고 있어. 몰라, 왜내 주머니 속에 아, 지금 아. 잃어버릴 뻔 했잖아. 제욕좀 하네? 얘기 안했으면 잃어버릴 거했아권뭐 이어권 말하시는 건가? 요여권이 화제가 많이 되더라. 친구들 얘기해. 근데 이거 그러면 우리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반납해도 된거아니 반납해도 된거 아니야. 반납해야 영광스러워. 네, 여권입니다. 어, 신경해. 뭐, 뭐, 뭐, 뭐, 뭐. 아들 제대로 받는데 되게 신기하다. 아, 진짜. 아니, 양말 좀벗자 아니 씨. 뭐 하냐고. 그냥 버섯 좀. 아니 너 뭐. 아무래도 그거 논란이잖아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니냐고 너. 무슨 어떻 아니지. 아니. 봐봐. 아니, 이 뭐, 현대 미술하고. 저거. <웃음> 저거 서울, <서울에> 진짜 너무 탄거 같다. 표시. 아, 에. 불꽃 모양. 야, 여튼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 아. <웃음> <끝난나> 네. <말. 웃음> 뭐야? <웃음> 뭐가 즐거웠어요? 아, 뭐유엔이랑또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 또 오늘 또 메간도 만나고 왔잖아요. 아아 아, 아, 네, 네. 만나고 또아 메간 어, 키 크더라. 그러게. 400가 75 정도 그래요. 좀더 하죠. 힐을 신고 있어서. 그데 그래도 내가 좀더 크다. 엄청 뭔가 순박해 보이셔서. 맞아. 어, 많이 엄청 커. 아, 아 그리고 메간이 그 키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f o r f o r 이름이 이미 이미 사야. f o u 올라왔어요. 몸무게어 지금 진짜 커. 아제 팔로워가 50만이래. 브렌치 불독 팔로워 가 50만. 우리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높아. 우리 만들면 한 7천. 안? 아 죄송합니다. <웃음> 왜갈수 있어? 왜? 가서 언제 가냐? 일일이잖아. 그 왜? 왜? <웃음> 너 왜? <웃음> <웃음> 야. 여튼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이 유엔 아, 뭐, 뭐, 그 관련해서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정신이 없게 하죠. 뭔가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아니야, 살면서 맞아. 못할 경험들을 하는 요 살면서 아니야. 내가 볼 일도 없는 사람들 보고 볼, 받아볼 질문도 아닌 걸또 받고 참. 언제 각국 정상들 앞에서 뭐 저희가 이런 얘기 한번 발표 같은 거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학교에서도 어. 발표 잘안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도 이제 저희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아서 전과는 다르게 네, 다르게 했다라고 말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뭐 지, 저희 제, 네. 제, 제 입으로 이런 말이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 저희가 그 발표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음. 하더라고요. 다 아미분들이 봐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쵸, 다 아미 여러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야, 그래서 저희 스피커죠. 저 저희는 음. 이제 뭐랄까. 그 중간에 쏠뭐 어, 인터뷰를 할 때도 이뭐 인터뷰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평소에 아무리 이제 그 유엔 총회 같은 걸 해도 이 사람들이 이 보는 그 비유수 한정. 어, 비우수가 이제 되게 한정돼 있는데 저희 가함으로써 이제 관심이좀 확대됨으로써 음. 그래서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아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역할에딱 그런 거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사람은? 아니 방탄소년단 너네 가수인데 너네가 무슨 가서 뭘 하냐 이런 말씀들 많으셨는데 사실 저희는 다 알고 그 역할로 온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네. 지속발전 가능성 지속 에 네, 지속 발 d g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발 개발 개발 개발 발개가 개발 개발 발 개발 개발 개알리발 위해서 온 거라서. 음. 저저희 그렇죠. 네. 너무 막 세한 경기가 안 보셨대요. 네. 저희 노리로 인해 정말 잘잘뭐 많이들 보셨으면 그게 우리 역할 정말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일단은 우리 열일 했어요. 잠도 안 자고 아 진짜 이번 이번 이번 일정들 진짜 빡세. 어 방법이 바로 으로 심적으로 막가왜 이렇게 심? 심장. 어, 아내 심장이 아오 지금 제몸제시제 심장 박동수가 남아나지 않아요. 하루에 내가 뛰어야 뛰어야 되는 심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너무 다 썼고 빠진 미국 스케줄 <웃음> 땜, 미국 스케줄 때문에 제입술에 지금 내염이 지금 약간. 좋아... 에이, 네, 네 미국 스케줄 아니 더라도 맨날 <웃음> 제가, 제가 이왜지 <이거 웃음>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 저는 백신 차맞진짜안 아팠고. 이저 저도 그거에 대해 들었는데 그그자 아니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햇빛 받아야 되고 비타민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좀 부족하면 그네면 응. 자주 생긴다. 는데잖아나 <웃음> 그것들 잘하면 이제 내염이들이 좀 사라질 거예요. 이 녀석 을극제맞으사 싸. 자 한번 다시 한번 싸보겠습니다. 햇빛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햇빛을 이렇게 맞으면 돼요. 돼요? 아, 니 그냥, 햇빛 맞으면 이렇게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요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해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도포기. 우리 내일도 <웃음> 또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내일 또 일정이 많아. 예, 네, 우리 내일을 위해서 한번 파이팅 하기로 해야 될것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 내일 일정이 마지막 마지막 일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한국에는 또 그렇게 천둥 번개가 많이 온다고. 아유. 여기 아, 그러니까 아, 아. 날씨는 참 좋거든요. 번개 소리가 진짜 컸대. 우선 네. 잘 아,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 대신에 좀 뭔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정할게요 내일을 위해 하면은 다같이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내일을 위해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